지금 제 차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뭔가 이상한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이게 저도 처음 듣는 소리라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뭔 소리인가 싶네요. 자 브레이킹을 해보겠습니다. 신호 앞에서. 아, 이렇게 되면 옆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소리가 잘안 들렸어요. 되게 느린 속도에서 나는 것같아요이번에 브레이킹을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서... 어 역시! 브레이크랑 관련이 없네요 뭔 소리일까요?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 계속 나는건 아닌데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 그 주행하다가 신호가 걸려서 브레이크를 딱 밟고 쓸때 거의 멈추려고 할 때쯤에 밑에서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네. 라이닝 바꾸지 않았대? 앞에는 아직 안바꿨고 바꿀 때가 되긴 했거든. 데 라이닝 소리는 아니겠 라이닝 소리는 기기기기 소리 아니야? ABS 소리들어 소리라고? ABS 말고는 뭐 소리가 날 때가 없어? 딱다다닥소리는 아까 돌멩이 같은 거 들어갔나 보죠? 아, 밖에 돌멩이 이겼을 때... 네. 아, 그때도 소리가 날수 있겠네. 네. 알았어. 이따가 네. 집에 가서 두 가지 한번 체크해볼게. 어, 네. 아, 땡큐... 네. 아... 네, 지금 후배랑 통화를 마쳤는데요. 어, 브레이킹 시 하체에서 이제 다다닥 소리가 났을 때는 타이어에 돌멩이가 껴서 그럴 수도 있고, ABS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.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네, 결국은 원인을 찾았습니다. 바로 이 나뭇가지가 그 소음의 원인이었는데요. 지금 주행을 한번 다녀왔는데 확실하게 이 원인이었습니다. 이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브레이크 소음이 나지 않고 있어요. 이거 하나로 잘 해결했습니다.